이쪽을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어?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뷰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 철로 접어들면서 뭔가 화장이 뜨거나 칙칙 하신 분들을 위해서 토너 크림을 추천해 드리고 오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짜라란. 바로 s2 n 에서 나온 핑크 터치 올인원 토너 크림 입니다 트렌드 위드 이라는 방송에서 리지 소유, 송혜나 등등 다양한 셀럽들이 방송에서 직접 사용하고 소개한 이토너 크림인데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한 며칠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냥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보다 같이 섞어서 발랐을 때 굉장히 톤업 되는 효과와 생기가 있어 보이는 피부 표현을 하기에 굉장히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보러 가실까요? 이오리원 토너 크림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똑똑한 효과를 하는데, 선크림, 메이크업 베이스, 프라이머, 그리고 피부 고수까지 책임지는 무려 네 가지까지 통틀어서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크림인데요. 자, 제가 손등에 올려서 발랐을 때 반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은은한 펄감이 있으면서 너무 튀지 않는 이런 베이스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발랐을 때 보시면 이쪽과 이쪽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. 굉장히 제가 소량을 발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약간 칙칙해 보일 수 있는 잡티들, 기미라든지 이제 잡티들을 자연스럽게 톤업 되면서 밝아지는 피부톤으로 탱탱하게 동안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쓸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동안 메이크업을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쓰시는 때이 제품을 함께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이 톤업 크림을 지금 엄마에게 발라드릴 거예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톤업되면서 밝아지는 피부톤으로 탱탱해 피부가 더 탱탱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종합 메이크업으로 추천드린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? 그래서 이거를 엄마 볼 부분하고 약간 팔자주름? 이 있는 부분에 반반씩 발라서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. 눈밑에는 아무래도 좀 예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붓으로 터치를 해줄게요 요쪽을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자 요쪽과 요쪽 이쪽. 그러면 요쪽이 훨씬 더좀 빵빵해 보이죠 그죠 확실히 요쪽보다 요쪽이 조금 더 리프팅되는 효과랑 확실히 요 꺼짐 꺼짐 부위랑 눈밑을 비교하시면 안색이 훨씬 더 밝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정도는 어떤 것 같아요? 이게 더 촉촉하지. 이쪽이? 응. 그래서 발랐을 때좀그 발림성이라든지 아니 발랐을 때무겁진 않아. 하나도 안 무거워. 무겁지도 않고. 굉장히 동안 메이크업으로 쓰실 만한 효과 있는 제품입니다.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반이랑 이 반이랑 나눠서 제가 실제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. 어, 집에서 대부분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실 이 파운데이션 에스트로드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이제품을 한번 같이 섞어서 발라볼게요.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고요. 그리고 요 반대편에는 콩알만큼 섞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섞었을 때는 이게 크게 차이가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. 자, 이쪽에 어느 정도 올렸고요. 스펀지로 톡톡 되게 해줄게요. 음 어, 제가 육안상으로는 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딱 좀만 봐도 굉장히 뽀송뽀송해보고 피부가 좀 탄력 있어 보이는 그런 피부로 나옵니다. 파운데이션만 한쪽이라 커버는 확실히 잘 됐는데 좀 건조해 보인달까?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톤업 효과도 있으면서 굉장히 피부가 촉촉해 보이는? 여름철이 지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수부지형은 이게 볼 쪽이라든지 턱 쪽이 화장이 제일 먼저 뜨거든요. 그래서 화장이 뜨면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주는 게 각질 케어랑 보습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제품을 각질 케어를 먼저 하시기보다는 각질 케어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토너 크림을 통해서 피부를 한톤 밝아 보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음, 이 토너 크림을 베이스로 깔고 화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화장이 뜨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보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이제 피부 보습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음.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요. 안녕!